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에 우리 마음이 변하다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한 빛에 전송 하는길 편히 가리네 영원하신 바래한 빛에 주예 파래 급식파래 안기세 주예 가 파래 가수 음악 파래 안기세 파래 영화 하파래 안기세 주의 안정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피 믿음 주의 오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저해도그물처럼날 야, 음, 네. 네. 보여 야, 야, 야, 력 주의 야, 야, 음, 말마다 나에게 야, 야, 야, 참 음, 놀라운 음. 능력이로다 내 길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세상에 번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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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지하게 기도하게 해 주세요. 둔이가 읽어볼까요? 똑바로 앉아서 시작.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내 편지를 받아 애고 여와 성경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와 앞에 펜션 놓았습니다. 이거 히스기야가 여와께 기도드릴 겁니다. 만우군의 여와요. 나는 이스라 하나님의 심리가 오지 주만 이땅위 모든 나라를 하나님 똑바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리가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댑니다. 이스라엘을 네, 주은이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 여기까지. 어디?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주는 주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주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니, 주니 주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주니의 하나님 이십니다. 또 예은이로 바꿔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예은이의 하나님 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영화의 하나님 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연연의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키스기하는 무엇을 펼쳐놓고 기도했나요? 편지를 놓고 어, 편지. 그이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왕 동물 사자가 아니야? 도아 아빠도 몰랐어 나. 헷해 줬어. 다른 사람에게 놀림 당한 적이 있나요, 조니? 네. 언제요? 응. 음. 이안 이런 이 리안이랑 같이 있을 때. 언제 놀랐어? 이 사자들이 보낸 편지에 어떤 말이 쓰여 있었길래 키스기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나요 뭔데? 야와를 모독하는. 아, 아 하나님은, 너 하나님은 어 없어.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게 정말 힘들었을 거야, 키스기야 그래서 그걸 놓고서 기다렸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아시리아,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 근데 이제 남유다를 공격한 거야. 남유다를 무시하고 놀리며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죠. 쓰기하는 성전에 올라 편지를 펼쳐놓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친구가 무시하고 놀릴 때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지혜를 가르쳤죠 놀린다고 해서 화,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하지만 화가 내는데? 근데 놀릴 때는 그래 알았어 너 바보야 그러면 그래 하면은 얘가 당황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때렸어. 때리면은 그, 그냥 알았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해야돼. 때릴 때는 놀릴 때하고 때릴 때는 달라. 때릴 땐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때리는 사람이 어 하지마라고 할수 없는 상대면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엄마, 어, 엄마 아빠. 선생님.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한테만 기도한다고 그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어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그건 건데 그런 그럴 때가 있을 땐 어른한테 말을 해야 돼 그럴 때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 기도는 이제 나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야기 어른들한테 <웃음> 이야기를 해야 돼알겠지기 용기가 나올 수도 있진 않을까요? 어, 기도 빠져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뭐라고 어. 기도하는 거야? 두 개, 아. 들어 들어주 십시오 무얼 들어달라? 주니 말하는. 주니 어, 말하는 게 뭐예요? 두 글자. 주니가 어 기도 기도지 박수. 주은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를 기도야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뭘 보아달라니까 는 거야? 말 내가 당하는 것, 힘든 것들을 좀 봐달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 보아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면 은 그걸 다 들어주고 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그럴 능력이 없어 하나님만이 다 들어주고 보아주실 수 있는 거 알겠지? 주은이 기도해주고 이제 끝내자 할아닌 친구가 저를 무지하고 놀릴 때 갔던 어요 이제 희석이가 저렴하게 기도하는 어여이니까 졸래 예수님의 이름이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웃음> 기도밖엔 답이 없다 기도 <웃음> 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될것 같다 뭐가 있어? 이사 이사 가는 거? 응왜 어. 그렇게 생각하지? 돈 <웃음> 없잖아 j 은 n 는 있어요? 없다. 없어요? i r June, May, 는거 있잖아 Jim, 네. j 음. 네. 똑같은 기도 j i 되는거있잖코 코로나. 아, 코로어 m 주셨어요 주신 거 아니야? 어. 코, 코. 코로나. 나. 코로나가 아빠 손가락 서... 응. 의사 할수 없어요. 의사가 많이 해줬지. 어. 아니지 하나님이 의사 보내주신 것이죠.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주셨어 어. 궁금한 뭐. 거 뭐? 뭐야? 희슬기야 왕이 살아있는 데 응. 맞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지 않고 죽었지, 죽었지? 히스기야 왕. 희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불쌍 여겨주셔서 15년 더 살려주셨다 했잖아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15년? 15년? 15년을 1 5더 살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15일만 더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15년 근데 15년을 산 거는 더 많이 산거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9년이. 더 많이 산 거야 그렇게 한데 그거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잖아요 주회 성전에서 사는 하루가 왕궁의 첫 년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해놨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 예은이가 손 들었습니다. 집 아니 코로나 문제나 코로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빠 손가락 낼게. 아빠 손가락 낚이사가게 이사가게 해주세요. <웃음> 이젠 저택이 아니라 그냥 이사가게 해주세요. No 아파트 no 블록 갖게 해주세요 네. 어서 어서 예안이 집에서도 갖고 놀았던 그런 블록 네! 내 모습을... 네. 캠핑카 만들 수 있는 큰거자 우리 기도하자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 하나님께 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음. 우리 하나님을 음. 의지해야 돼요 음. 하나님을 음. 의지하지 음. 않았을 때 음. 힘든 음. 일들이 음. 너무 많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보면은 이 세상에 뛰어난 의사들도 많고 뛰어난 기술자도 많고 돈이 많은 나라 힘이 센 나라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사람이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할수 자, 우리. 주이부터 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이제 기어처럼 어려움 이때이때 하나님 하나님께 이때이때 주님 하나님 우리도 이제 기하처럼힘하나가기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엄마 우리가 살면서 응.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나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나라 돈이 많은 사람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껏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